아침 먹으러 카이막 파는 집에 가고 있는데, 와, 저기 줄선 사람들. 그 집인 것 같거든요? 아, 저도 이 풍성한 거시켜고 싶은데, 이거는 미니멈 투피플이어서. <목소리도> 여기도 허니 타이마니 있나봐요. 나 허니 시켜봤어. 저는 전화, 한자마자 역시 식전밥을 주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That's uh what -huh. I'm s a y i 이런 선이 전혀 엉뚱내데 내렸거든요 <웃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격 메리트를 받으려면 환율 이 폭락하자마자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몇 달이 지나들어가지고 <웃음> 가격 메리트가 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그 뭐 가볼게요. 미어 왔습니다. 어플로 쇼핑 마치고 또, 당 떨어져가지고 스타벅스 왔는데, 제가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별 상관없어. 어, 캔모자. 가격이 얼마냐면? 4 0 0오이라 그리고 그냥 기본 티셔츠 샀어요. 이거는 3 0 0오이라 그래서 다 합쳐서 총 710리가 줬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싸긴 싼것 같아요 저 모자 한 56,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400원이라면 한 35,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도직업도 한 9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 일단 니트가 되게 예쁜 게 없어요 저는 그 곰돌이 그려진 거 뭔지 알죠? 아니면 성조기 그려진 거 인스트셀러를 <웃음> 사고 싶었는데 역시 아울렛은 없더라고요 내가 찾던 건돌이도 여기있는데? 여기는 그 전문 아울렛이라기보다는 거의 디자인이 거의 빈티지샵이거든요? 내 상태가 다 엄청 좋은 여기 보면 디오 자켓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 여기서 잘 찾으면 괜찮을것 같은데 네, 입구간은 보태가 안좋은데 디오 자켓도 비싸네 결론적으로 잘 찾으면 굉장한 보석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살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딱히 몇 부여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자라나 가려고요 10시 다 되어서야 저녁 먹으러 왔어요 어, 원래 펍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보요 음, 카라큐이에서 되게 유명한 코르바 집에 왔어요 스프집 여기서 오늘 아침을 해결하겠습니다 보어요 되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25, 20, 어. 25리터 2,000원으로 아침 일기를할수 있습니다. 호재는 비싼 아침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저렴하고 <웃음> 역시 이렇게 해주 닭죽 같으면서도 좀 새콤해요 속이 음. 뜨끈뜨끈 하얗 공사 중이네. 공사 중에서 입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스크에는 머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을 받을 수 있어요. 공기는 생각보다 볼게 없다. 어, 지금또 공사 중이기도 하고 또 내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공전에서. 사람이 진짜 많구나. 아 이게 아야소피아데 아까 블루모스크가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중이거든요 지그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별 관심도 없는 박물관보다는 토카프 궁전에가지고 정원을 관람하겠습니다 진짜, 원래 관광 다 하고 좀 힙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래는데 지금 안 되겠어 지금. 카페인 딸려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지금 저 안에 1897년도부터 있었던 카페가 있대요. 저기서 커피를 한잔하겠습니다. 와, 맛있어 카페 어디냐면 어쩌고. 아 근데 진짜 비싸긴 비싸.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 커피 한잔 얼마인지 아세요? 레스카페도 오십 리라고, 에스프레소 오십 리라고, 커피도 오십 리고, 라 타고 모십 리라. <웃음> 去罚 c 罚去罚去罚去罚去罚去罚 저희 줄못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페스트 트랙을 써서 4 2 0 리라를 내고 그룹으로 영어 가이드 끼고 입장을 했습니다. 네서 와라, 믿자. 저 완전히 대리석. 에이, <목소리> 그만해. <목소리> For everybody to be different, for something different, why? They don't n t to poison him. Because s o m t h i n like me, there's person from father to son f a r t y 그래 저는 솔직히 기다림없이 들어올 수있다는거 빼고는 별로 비추천합니다. 비추천. 음, 기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탄불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증신이 없어 증신이. 저 리뷰 4천 개 넘는 디저트 전문점 갔는데, 와 진짜 사람 들 미쳤다. 제가 먹고 싶었던 이 초코 맛이랑 이 나머지 두 개는 베스트 메뉴라서 시켜 봤어요. 그리고 파키시 커피를 시켰어요. 음 맛있다 어 진짜 쪼꼬네 엄청 엄청 강하니 음 그냥 그 에스프레소 데 두번째는 초콜릿 코나 파지 에지도코 나파 이런게 많은데 초코으은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어요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 I 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아 엄마 나으어아 이거는 토마토랑 계란 볶은 것 같은데 매네맨이라고 아침에 먹는 건가봐요. 근데 되게 맛있다고 식감이 다르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은 매네맨을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계란이랑 치즈가 됐다 그 <목소리도> 쇼핑하랴 맥주 마시랴 그런다고 지금 하루 제일 걸려 탁신거리 걷는 게아이도 예쁘다 저좀 구경하고 가야지 진짜 오늘 날씨가 사기라니까 진짜 날씨가 하얘 보세요 놀래라 Uh, chocolate and vanilla. Chocolate and vanilla mix. Uh. Thank you. h n k you. t h a n Thank you. t h a n n k y t u t k y a t n n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결국 갈라타 다리에 오우를 보면서 고등어 케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갈라타 다리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중교통 탈 때는 마스크쓰 써야 되나 봐요. 저번에 지하철에서도 사람이다 대부분 썩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버스 타에도 버스 아저씨가 마스크 쓰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먹어가지고 립스틱 다 지워졌네 지금 노을 때문에 여기 선택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55분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아예 공항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여유롭게 도착했어요. 공항 천장이 약간 방공호처럼 생겼어. 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여기서 저희 터키 휴가 브이로그는 끝내겠습니다.